안녕하세요. 타이타입니다. 어, 오늘 그냥 무작정 오랜만에 오랜만인가? 종이를 켜봤어요. 그리고 뭔가 영상과 함께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에 거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의 한 부분인데요. 읽어지시나요 어휘록 뭐 쉬운 말로 할까요 단어장 네, 쉬운 말이죠 아주 단어장 근데 이제 단어만 아니 아니라 어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휘록이라고 저는 써봤어요 어휘록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블로깅을 함에 있어서 포스팅을 함에 있어서 어, 전에 어떤 분이 아니, 몇 분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응. 포스팅을 글을 표현을 좀 잘하는 요령이 있는가 그래서 아, 참 아참 제가 그런 것을 <웃음> 뭐 말씀드리니까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어보셨으니 친절하게 네, 타타답게 생각해보게 된 거죠 혼자서 그래? 글을 잘 쓰는 요령은 뭘오지 하면서 음, 제가 가졌던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휘록인데요. 웬만한 수첩이든 아니면 은뭐 컴퓨터상에 있는 메모장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건 자기 편리한 대로 아나로그 형이 좋은 분들은 그냥 이런 수첩 그래서 어휘록 하고 써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요자 음, 어느 책을 봤어요. 백석시인의 시집을 봤어요. 거기 어떤 한 표현이 나왔어요 뭐 서정주 시인이든 누구든 어, 거기서 보니까 꽃숭어리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예를 드는 겁니다 꽃숭어리 뭐 꽃봉오리 뭐 등등한 꽃받침 이런 흔한 말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꽃숭어리라는 말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느낌은 있잖아요 아, 그 뭔가의 느낌 어, 이거 재밌는 어휘란 말이죠. 어, 재밌는 단어 아닙니까? 요거 써먹어봐야지 하고 적어놓는 거예요. 꽃숭어리. 이왕이면은, 뭐, 그냥, 가장 게으른 분은 그냥 그 단어만 적어놓으세요. 조금 더 성실한 분은, 어, 서정주, 뭐, 시집에서, 뭐, 몇 쪽에서. 이래서더 좋겠죠. 아니, 뭐, 어떤 시중에서.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말을, 반드시 나는 써먹어보리라. 하고 맞먹는 거예요. 말로든 글로든 친구하고 커피맘면서 대화하면서도 야 우리 집에 그 무슨 꽃이 피었는데 야그 꽃숭어리마다 그냥 이슬이 맺힌 게 사람들이 그 순간에 들 어, 뭐라고? 하고 물어봐요 꽃숭어리 그, 그, 그런 표현이 있니? 한번더 되짚고 얘기하게 되고 그 상대방 귀를 번쩍 뜨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흔치 않은 단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들도 안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 제자한테 이거를 이제 주문을 해 봤어요. 이 어휘록을 계속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나중에 300개가 되고 500개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봐라. 하루에 뭐한두 단어도 좋고 열 단어도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 쌓이고 나서 이 말들을 넣어서 나는 전화하고 대화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써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어휘력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느끼게 돼요. 내 어휘의 세계, 내먹개부르의 세계가.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거나 글쓸때 슬금슬금 갖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말이 재밌고 풍요롭거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남자들이 쓰는 단어가 400개밖에 안 된답니다. 일반, 하루 중에. 여성은 어휴, 300개래요. 아마 이걸 직장생활 하느냐 주부냐에 따라 좀 다른 건 있겠죠. 어쨌든 참 가난한 어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휘록 속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300, 500, 1000개가 된다면 은그 말들이 섞이면서 말 속에서 무식 중에 나올 때 얼마나 윤택하고 싱싱하고 짜릿짜릿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 그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정령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정령, 너가 나를 내친단 말이냐, 정령. 뭐 사극에서 주로 쓰는 말이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쓰죠. 이런 말을, 어, 이러면 어떤 어떤 아이가 이 말을 써본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그거 참 정령, <웃음> 부모님이 정령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 애들이, 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야, 쟤랑 말하면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얘가 블로그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우리 스팀잇을 하면 또 모이겠죠. 이런 단어들의 힘이에요. 단어가 모여서 금자탑을 이루는 것이죠. 금자탑. 많이 이거 들어보신 말이죠. 그러나 안 써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들어만 봤다고 내 것은 아니에요 금자 탑 피라미스를 금자 탑이라고 합니다 피라미. 이게 바로 금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금자 모양의 탑이다 피라미스인데 즉이 피라미스는 뭐냐면 은 수많은 세월에 수많은 공력과 피와 땀이 쌓여서 이루어진 공로물, 기념물인 겁니다 우리 어휘도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바닥이 튼튼했을 때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얼마 안 된다면 기껏 요만큼 얘기하고 말 거예요 오늘 뭐 바닷가에 놀러 갔다 햇살이 너무 뜨거웠다 미칠 것만 같았다 끝 <웃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추천하는 것은 어휘로그 안에 단어들이 쌓여가는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아, 커다란 변화의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엊그제 입추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기념 휴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추, 입춘때는 입춘대기를 쓰죠? 입추때는뭘 쓰죠? 입춘대기를 쓰면 되겠죠. 가을이 선이 한글입니다. <웃음> 입추가 되어서 길하게 되기를, 입추되기를 했습니다. 아, 제 타타도 좀 써볼까요? 타타. 예, 마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